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심장질환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쳤으며 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시상해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5나 207181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시는 비의 폭행이라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고, 비의 폭행과 시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망 당시 시가 동맥경화증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지병이 사망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비의 폭행과 시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는비와 몸싸움을 한뒤 가슴 부위의 통증과 어지럼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3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그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2014년 11월 2일 새벽 3시 5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한편 급성 심근경색이란 심장동맥 경화 및 혈전 형성 등으로 혈관 내강이 좁아지거나 폐색되면서 혈액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심근의 손상 및 괴사가 형성되는 질병을 말하며 급성 사망의 흔한 원인입니다. 신은 비와의 몸싸움 이전에는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거나 가슴 부위 등의 외상을 입을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싸움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은 혈관 내에 혈전을 형성시키거나 이는 급성신근경색의 사망경과를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인자로 작용합니다. 법의관 JK는 시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사망하기 전 기와의 상호폭행으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 심장 부위에 무리가 가해졌으며 이에 동맥 부위가 완전히 막혀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되지 않은 것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시에게 위와 같은 심장계통의 질환이 있었고 그질병이 시의 사망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흉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승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수 있고 더욱이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았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비가 화가 난 상태에서 시의 멱살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타 시의 이마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시가 그 이후부터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중 사망에 이른 이 사건에서 그 폭행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의 사인인 급성신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험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위입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쟁점다 반소 피고의 보험금 감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18조 8 2항 및 이 사건 제2보험 보통약관 제4조 7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 실가 사망 사이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반소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17조 1항에 따른 사망보험금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보험 보통약관 제18조 8, 2항은 위 보통약관 제17조 2항의 고등후유장의보험금 또는 사망의 일반후유장의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부규정은 그 문헌이나 규정체계상 분명합니다 또한 반소원고는이 사건 제2보험의 일반상해 사망보장 특별약관 제1조에 따른 사망보험금 2억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제2보험의 보통약관 제4조 7항은 위보험보통약관 제3조 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또는 2항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적용되는 세부 규정임은 그 문언이나 약관 규정 체계상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소원고의 이 사건 사망보험금 청구의 이 사건 제1보험보통약관 제 18조 8 2항 또는 이 사건 제 2보험 보통 약관 제 4조 7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반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반소 피고가 든위와 같은 약관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하는 보험금에서 기존 후유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취지인데 후유장애란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의 원인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 규정의 추가적인 후유장애 또는 최종 후유장애가 상해를 입고 그직접 결과로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설령 반소 비고가 드는 위와 같은 약관이 기왕의 질병과 상해가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는 보험자로서는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반소 피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11호 중에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약관의 내용이 기왕의 질병과 상해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명시 설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자는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감액 없이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